태시아 야, 세시간 음... 우리. 태식이가 자꾸 자해해가지고 엄마가 공부하고 있어. A few moments later. 응? 야, 종이 먹으면 안 돼. 엄마가 밥을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종이를 먹니, 대시가? 하지 마라. 뭐 하시네요? 또또 엄마 책은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갖고 놀라고 줬잖아 야 왜 어디 도망가 너? 거기 가면 안 보이는 줄 알아? <놀람> 왜또 무릎에 올라와 또? 지금 잘못하고 무릎이 올라오는 것좀 봐. 뭐뭐 그렇게 애교 뭐 그렇게 애교 부리면서 그렇게 쳐다. 뭐뭐 뭐. 뭐뭐뭐 쳐다보는 것좀 봐. 또 이렇게 할 거야. 또 엄마, 이게 또물 거야. 또또 또 이렇게 물 거야. 또안 그럴 거야. 뭐 실수로 물은 거지, 실수로 물은 거지. 엄마를 그렇게 실수로 물은 거지. 또,